하셨으면은... 너넌 텔레비도 너안 보냐? 테레비도안 봐? 너 얼마나 아니, 얼마나 거주길래 뉴스 안 보지? 너 뉴스 도안 보지? 아니, 나는 계산하고 나가셨으면은 뭐라고 금융위기 안 뭐냐? 하려고 금융위기 했다고? 금융이 뭐냐? 넌그 새끼야? 금융 얘기야? 금융이 금융위기 뭐냐? 그 새끼야? 잘 모르겠어요. 네그 새끼야. 똑바로 말은 들어. 무슨 말을 들어요, 내가 다찍고왜그 새끼야, 공항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나 아는데. 아는데, 어떡라고 돈을 열심히 벌어서. 돈을 열심히 정직하게 아니라, 사드셔야죠. 정직하게 은행에 펄펄 넣었어. 근데 정직하게 펄펄 셨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갖고 와도 왜 나만 계속 가구냐, 씨발 새끼야. 나만 씨발 새끼가 왜 가구냐고. 그냥 가도, 그냥 가도 되라고 되는데, 왜, 씨발 나만 갈구냐고, 씨발, 족 같은 새끼야. 다 찍고 있어요, 욕하지 찍지, 마세요. 찍어, 찍어, 찍어서 네 엄마한테 보이든지, <웃음> 상관 안 해, 씨발 새끼야. 어? 아, 경찰 오시네. 누가겠는데, 누가겠는데. 내 가게에요, 내 가게. 아, 그 가게라고, 씨발 네. 새끼야. 누가 언제부터 이 가게를 매입했는데, 씨발. 매입이 거치, 아니고 남의 이 가게에서 이 거뭇쳐갔잖아요. 남의, 남의 가게라고. <웃음> 야, 진짜 너밥 너 먹기 힘들겠다. 너밥 먹기 왜요? 진짜 힘들겠다. 이 조카들 새끼야. 왜밥 먹기 힘들어요? 너조같이밥 먹기 힘들겠다고 맨날 그런 태도라서, 씨발 새끼야. 밥 먹고 살찌고 있는데. 밥 먹고 살쪄? 씨발 <웃음> 새끼야. 그럼 누가 꺼지는지, 그 그지 그 새끼야. <웃음> 왜 꺼져요? 너 그지같이 생겼잖아. 아, 내가 그지같이 생겼어요? 어, 그지같이 생겼어. 아, 알았어. 요 조금 나, 족같이 생긴, 양아치 새끼, 씨발, 왜 씨. 욕해요, 자꾸? 야, 욕 배우려고 족같이 구니까 그런 거 아니야, 씨발. 욕하지 마세요. 욕하지 말고, 니가 먼저 시작한 거 아니야? 니가 면발 시작한 거 아니야? 내가 저기 그냥 가겠다니까, 씨발, 새끼야. 갈고 아주 <웃음> 지라는 거 아니야? 아니, 아저씨가 조용히 훔쳐가시겠다는 걸 내가 아니, 조용히, 조용히 보내드려야 돼요? 그래, 조용히 보내드려, 씨발, 새끼야. 왜요? 조용히 훔쳐가시는 걸? 조용히, 거를... 마, 마, 많이 나가는 거 봤는데도 네가 나만 보고 지랄거리는 거 아니냐고. 아니, 나는 다른 분들 와도 욕을 뭐, 불러요. 아니, 아니, 지랄거리지 말라고, 씨발. 족같은 새끼야. 어? 뭐.. 너.. 너.. 너, 너뭐 오바 오바 뭐? 오바하잖아요 오뭐 때문에 오바를 한다고 그러신 건데요? 끊으면 될거 아니냐고요? 네? 끊어놨는데왜 오바하냐고요? 뭘 오바를 했다는 거예요? 사장님 어. 사장님 사용하신 요금인데 언제 사용을 했냐고? 저에끊었다고몇 번씩 말했잖아요? 네? 기억 좀 하... 지져보라고 기억 좀 그러니까 소액 결제까지 하셨대만요? 그 3만 원 하시잖아 3만 원 네. 그냥 계산한다고 시바 새끼야 욕을 하시냐고요? 안 무서워 시바 네? 새끼야 죽어버려 시바 새끼야 뒤져버 시바 새끼야 지랄 주저끼 떤 십세끼야. 욕을 하시냐고. 욕을 해야지 대, 이해하는 거 아니냐고. 욕을 안 했더니 이해를 안돕는거 아니야? 이해 안 하는 거 아니냐고. 말지른 말하고 현실을 못 받아들이는 거 아니냐고. 현실을 못받아는거 아니냐고. 기첨었냐고? 기첨었냐고? 기첨었냐고? 길를 먹었냐고요? 그래 기첨었냐? 고 십세끼야. 욕하지 마세요. 욕할 거야. 저희도 욕 못해서 안 하는 거야. 여기 무서워? 여기 뭔데? 여기 뭔줄 알고 그러는데. 현실을 못 따는데, 여기 뭔데? 그렇게 꾸려? 그렇게 꾸졌냐고, 십세 야 여기 뭔줄 알고 그래? 너 세상 못 살았어? 여기 무서워? 안 무서워요. 안 무서운 럼 지랄 좀 그만 떠러. 욕 아니라니까. 여기 잖아요 시발. 여기 가야 여기 서씨 시발, 여기, 여기야? 왜얘 학교 안 다녔냐? 학교 안 다녔어? 다녔어요. 학교에서 여기 뭐라고 가르쳐줬는데. 초등학교, 학, 네. 학, 초등학교 때 평생 여기 뭔지 가르쳐줬잖아. 예. 네. 여기 무서워? 무서워. 너착각한거 잊었어? 아무섭다니까요. 아. 무서워하고 있잖아. 아무섭다니까요. 너 오펜스 받았잖아. 네, 너필 받았잖아. 너 필이 뭔지 적인데필 받았잖아. 지금. 앉아 계세요. 형. 아니라고. 귀 네. 쳐먹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부르는 시켜, 부르는 경찰 불러주면. 경찰 불러러면 예. 네. 앉아 계세요. 내가 그러니까. 사기 당해서 그런 거야. 무슨 상기를 당해요? 상기 당하고 있잖아 지금 바로 본인이 사기... 억지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뭔 소린데 네? 공부되면 무서워야 돼? 니거한 그러니까 짓이 있어 그 본인이 없어. 억지 주장하시는 어찌, 거잖아 억지 이게 억지인지 뒤져보라고 3만원 3만 원 내면 될거 아니냐고 내세요 그러면 내쉬면 되잖아요 낼 거라고 네. 20만원 다 내쉬면 된대 20만원 왜 내야 되는지 말은 해야 될요잖 본인이 사용하신 요금이니까요 그래서 뿌리다는거보여면그 네. 정도로 뿌리다는 거야 뭐휠필받면 맨날 야, 이새끼야, 어? 내라, 이새끼야! 너를 끌지 말라고! 자기야, 뭐 하시는 거야, 지금? 나 경찰 불러.